아나 <목소리도> 데와 이거 되게 잘 된다. 엄마 이거 포장봉투 사려고 소원아 너 유튜브 찍지 않잖아 나는다이서 촬영해야 는데 누나는 수컷 찍잖아 엄마가 그냥 하나 나가면 어? 서 조심해 하지마요 이거 얼마라는 거야? 그걸 왜사건데 너야? 이거 봐봐 그가 아현이네 아현이네 집에 있는 거예지 예쁘지? 1이 청소배가? 어? 그래? 어 이거 되게 빳빳하네. 예쁘지? 동그란 게더 예쁘. 그래? 우리가 동그란 게 있어서 어이 것도 있네? 요거 봐, 뭐, 이쁘지? 어요 이거 제가 어제 얼린 오. 이라미여기다가 얼음 얼려 봤거든요. 어떻게 열어질까야안네 어제 보리를 넣었어요. 보리차. 그래서 이를 열어. 오호. 야 <웃음> 와. 완전 예쁘다. 예뻐. 행성 같아. 아라리. 아라리. 와. 뭐 같다고? 행성 같아. 행성? 어, 응, 진짜 무슨 색깔 봐. 토성이야, 오. 토성. 소아 이거 봐. 이쁘지? 네. 이거 보리 이거 생수에다가 이걸 타면 보리차 맛있겠다 응. 허미가. Oh 나막데 맛있어? 응. 이거 되게 잘 된다 다했어요 음. 음. 음.